이는 운동 전과 후에 결과값이 달라진다 결과값을 더 좋게 내보이기 위해서 운동 끝나고 나서 또 쟀어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인바디에 대한 컨텐츠예요 제가 지금 센터에 오자마자 인바디를 쟀는데 인바디를 측정하는 시기에 따라서 인바디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유산소 운동을 한 다음에 직후 인바디 측정을 했을 때 과연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실험해보는 컨텐츠예요 인바디를 먼저 보여드리면 3년 넘게 보여드린 그 수치 안에 있어요. 체중은 지금 5 3 4점사 골격근량 24.9kg, 체지방량 8.1kg, 체지방률 15.2% 이 수치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유산소 하고 나서 다시 측정한 값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바디를 쟀는데 불과 40분 만에 골격근량은 0.6kg가 증가했고 체지방량은 1.3kg가 감량됐고 체지방률은 2.5%가 빠졌어요 이둘 중에서 뭐가 더 정확한 인바디일까요? 예요 전에 찍었던 이 측정값이 더 정확한 제 몸의 상태를 드러내 준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또한 완벽하게 100% 제체성분을 대변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잖아요. 전류를 흘러서 우리 몸의 근육, 지방을 수치상으로 정돈을 해서 보여주는 결과값이 이 인바디, 체성분 결과지인데 실제로 이거는 제가 많이 보는 모습들이에요. 필라테스 센터나 또 헬스장이나 많은 분들이 운동 전에 몸무게 재고, 운동 끝나고 몸무게 재고 체중을 계속 끊임없이 재면서 그 조금 더 빠진 거에 만족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물 마셔서 또 온무게에 땀이 젖어서 무게가 증가됐는데 그걸로 내려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그걸로 먹는 걸더 줄이고 인바디 측정 한 번에 기분, 이 컨디션이 진짜 일이 일비 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기계일 뿐이고 정말 측정 값일 뿐이고 실제로 저한테 이런 메시지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으뜸님이랑 최성분이 결과지가 똑같은데 왜 몸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바디 값은 같아도 눈바디 값은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에 우리 몸을 만들어주고 외형적으로 다듬어주는 건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지방률 막 1%, 근육량 1kg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다보면 어느 순간 저처럼 제 경우에는 지금 운동 전후에 측정값이 확 낮아졌잖아요. 그러더라도 제 1년 평균치의 인바디가 어느 정도 평균값을 갖는 거를 이미 우리 버금이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날이 올 때까지 내 체성분 인바디의 항상성이 갖춰지는 그날까지 더 자주 체성분을 측정하고 체중을 재는 게 아니라 운동에 집중하고 체중을 재는 빈도수를 낮췄으면 좋겠어요 인바디가 가장 정확한 타임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로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가장 가벼운 옷을 입고 측정한 값이에요 그 다음은 그럼 언제 측정해야 돼요? 충분히 운동을 하고 몸에 변화가 생겼고 내가 식단을 통해서 단백질 근육량이 조금 더 올랐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때 한세달 정도 있다가 측정해볼 수 있는데 그때 다시 같은 조건으로 운동 끝나고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옷을 가볍게 입은 상태의 공복 상태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측정값이 있고 두 번째 측정값이 있죠? 이두 개를 대조군으로 비교하는 게 우리가 체성분 결과지 인바디 결과지를 대할 자세인 거예요. 인바디 측정값은 운동 후에 달라진다가 오늘의 실험 결과였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